자기야 나 자기 너무 보고 싶어 음. 난 명절이 제일 싫다 자기랑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 자기랑 같이 명절 지냈으면 좋겠다 명절은 왜 있는 거야? 누굴 위한 가족인가? <웃음> 나는 내 가족 내 스스로 만들었는데 그 가족이랑 지내지도 못하고 <웃음> 속상해 그러지 말고 자기야 다음에 오는 명절은 우리 같이 안 지낼래? 하루는 내가 자기 집에서 자고 또 하루는 자기가 우리 집에서 자는 거야. 뭐 어때? 요즘은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다니잖아. 우리도 그러지 않을래? 음. 그러고 싶은데. 명절이 너무 길어. 그리고 내 가족은 넌데. 명절 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야? 내가 만든 내 가족인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옆에 못 있으니까 음, 속상하기도 하고 찹찹하기도 하고 그렇다 <웃음> 자기는 자기는 어때? 명절이라서 신나서 먹을 거 너무 많이 먹고 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야.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살도 쪄라. 응, 아, 왜? 왜 이렇게 싫어해? 나 자기 살찌는 거 좋은데? 푸동푸동해지면 만질 게더 많아지잖아. <웃음> 아 자기 뱃살 얼마나 귀여운데 그래 자기야, 생각해봐 왜 뱃살 라인을 러브 핸들이라고 하겠어 그만큼 사랑스러워서 러브 핸들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많이 먹고 와난 자기가 날씬하던 살이 쪘던 다 너무 좋아 그게 너니까 나? 나도 많이 먹어야지 근데 알잖아 많이 못 먹는 거 <웃음> 최대한 많이 먹고 살 쪄서 갈게 그렇지 않아도 며칠 동안 자기 못 본다고 살이 벌써 빠진 거 있지? 음 자기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데 말이야 사실 우리 집 요리부터 자기가 해준 밥 먹고 싶다 나 이미 중독됐나봐 자기가 해준거 아니면 다 맛이 없는거 있지? <웃음> 아니야 진짜야 빈말 아니야 내가 집안에서 밥 남기는거 봤어? 없었지? 거봐 자기가 해준게 맛있으니까 다 먹는거지 밖에선 그만큼 다 못먹잖아 그래서 나 지금 살 빠졌어 그러니까 나집 가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 돼살 빠진 만큼 다시 지워줘야 돼, 자기야? 음, 좋다 제일 먹고 싶은 거? 음, 자기 사랑? <웃음> 아 이거 말고, 그냥 진짜 간단한 거 해줘. 떡볶이! 갑자기 떡볶이 먹고 싶어졌어. 살짝 맵게 해주세요. 명절이라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. <웃음> 아... 이렇게 전화통화라도 하니까 너무 좋다. 좀 스트레스였거든. 너 일은 잘하고 있니? 결혼은? 결혼은 언제 할 거야?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받았어. 지겹지도 않나? 나 같으면 매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지겨워서 물어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. 그래, 맞아. 어른들도 할말 없으니까 하는 거겠지. <웃음> 근데 참 창의성이 없어. 새로운 질문들 해주면 얼마나 좋아. 예를 들어서? 음... 무슨 얘가 있을까? 이런 거 어때? 오래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니? 혹은? 올해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제일 행복하게 해줬던 사람은 누구니? 이런 거 말이야. 그러면 얼마나 좋아. 할 얘기도 많고 즐겁잖아. 아마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난다 자기 얘기겠다. 올해 재밌게 봤던 영화는요? 우리 자기랑 같이 봤던 영화예요.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 것도 자기고요아 <웃음> 진짜 소개해주고 싶다 가족들한테. 결혼할까? 결혼할래 자기야? 아니 뭐 우리 같이 산지도 좀 오래됐잖아. 난 가장 친한 친구도 자기고 잘 알아주는 것도 자기고 무엇보다 너었으면안될것 같아 <웃음> 너무 갑작스러워?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도 생각하지 말고 진심이니까 그냥 너라서 좋아 과거의 너도 현재의 너도 앞으로 바뀔 미래의 너도 난다 사랑해 가장 중요했던 건 이렇게 오래 만나서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도 난 너한테 설렌다는 거야. 너랑 있는 그 편안함도 너무 설레. 네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기쁨이거든. 그냥 그렇다고 제 PR 해봤어요. 당연히 사랑하지. 사랑 안 하면 이런 말 어떻게 해.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자기야. <웃음> 진짜 이번 명절 끝나면 진지하게 부모님한테 얘기해볼 까 생각해보자. 자기만 괜찮으면 한번 생각해봐. 이미 우린 가족이잖아.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? 분명 자기도 나한테 이런 말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불안하다. 아니야? 그치? 아니지? 나만의 착각이지? 아니 혹시 마음이 변했을까 봐 명절 동안 또 마음 변했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그냥 못 자고. 너무 진지하면 재미없잖아. 사랑해 자기야. 영원히, 영원할 때까지 사랑할게. 잘 자고, 내일 또 통화해요?